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스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스 영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지라 죄악 버스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팔을 벌리고.